600마치기에서 내려와, 문해를 지나, 터널을 지나, 민트맛 다리를 지나면 횡성이 나온다. 횡성은 한우로 유명한 고장이다. 한우 고기로 유명한 고장이다. 그래서 돈가스를 먹었다. 청개구리, 잘했다. 하의실종, 잘했다.